안녕하세요. 피터쌤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반짝반짝 작은 별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나비아에서는 이 도레미파솔 다섯 개로만 선율이 이루어졌어요. 하지만 여기에 한 음이 늘어납니다. 하지만 손가락은 다섯 개예요. 여섯 개의 음을 연주하려면 어쩔 수 없이 포지션의 이동이 필요합니다.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손 가는대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어뭐 이렇게 치시는 분들은 없겠죠 근처에 있는 손가락이 가면 돼요 근데 쏠을 치고 치던 새끼손가락이 갈 것인가 아니면 두번 칠때뭐 4번 손가락으로 대체한 다음에 연결해서 칠 것인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는 멜로디죠? 그리고 왼손에는 화음이 하나가 더 등장해요 1도 화음, 5도 화음에 이어서 4도 화음이 등장합니다 1도 화음에서 4도 화음으로 이동할 때 어, 새끼손가락이 진 도음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쵸? 그 다음에 1도함에서 5도함 갈 때는 이소이 변하지 않고요 자세히 보면 이동할 때 똑, 어, 솔은 한음이 이동하고요 어, 미는 반음이 이동하네요 내려갈 때는 도가 반음이 내려가고 미가 한음이 내려가요 네, 네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장조들로 칠 때에 그 음계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. 그렇게 어할 텐데 이 화음이 많아졌기 때문에 모음 화음으로 한 번에 치는 방식으로 해 볼게요.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됩니다 어, 저도 치면서 조금씩 갈등 했었던 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도도 솔솔이기 때문에 무조건 1도 화음이 나오는 게 좋아요 랄라는 4도 화음 솔로 갔을 때는 다시 1도 화음 그 다음에 나오는 파가 파이기 때문에 4도 화음인데 이게 약간 뭐랄까요 약간 강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5도 화음이 나을 것 같아요 5도 화음은 파가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5도 화음은 7호 화음까지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요 여기도 아니면 4도 화음을 쓸 수도 있어요 둘다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떤 걸로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다르게 하셔도 됩니다 4도 화음을 좀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때그때 다르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조로 한번 해 볼게요 화성 단음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5도 화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단조에서는 4도 화음으로 올라갈 때네 이렇게 되죠 네 그럼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파 나왔을 때 4도로 하기도 했고 5도로 하기도 했어요 둘다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계속 어, 해결이 안될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어, 끝이 안 납니다 마음에 드는 걸로 치세요 좀 강한 느낌을 가질 때는 혹은 그냥 흘러가는 느낌 네. 장음계와 단음계의 차이에 대해서 어, 이전 영상에서 봤었는데요 장조음계와 단조의 화성단음계의 차이는 삼음과 육음 두 개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할 때도 삼음만 달라졌었어요 네. 그런데 여기는 이제 라가 육음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해야 될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c 장조 c 단조 그리고 계속 하고 있는 이 12개의 건반을 시작으로 해서 이 작은 별을 연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나비어보다 한 3배 정도 어려울 것 같아요 혹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럼 우리가 24개의 장조와 단조를 사용해서 반짝반짝 작은 별을 연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일도 가능합니다 장조로 갔다가 단조로 갔다가 할 수도 있어요 여긴 장조였지만 장조로 다시 단조로 오고요 단조였지만, 다시 장조로 오고, 이런 것도 가능해요. 네. 음악을 좀더 풍성하게 어 연주를 할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. 좀 어렵고, 어, 이게 뭐야, 이렇게 뭐 헷갈리고 이럴 수도 있는데요. 어 적응되실 때까지 잘 연습하셔서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. 어 친절하게 24개를 다 쳐드리고 싶지만, 어,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.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, 만약에 안 되신다면 어려운 것들 위주로 해서 다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